우리에게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영어와 우리말이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벗어나면 돼요.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Study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어만 가지고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문장 안에 넣어야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문장을 한번 볼까요? Study makes me happy 공부는 나를 즐겁게 해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위에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명사의 역할을 하죠. 공부는 공부가가 되는 거고요. 밑에는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그쵸, 영어는 자리로 말을 만드는 말이에요. 즉, 같은 단어라도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할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이건 사실 쉬워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번엔 좀긴 문장을 볼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은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study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초보자들에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도형으로 표현하면 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peaking English s t u d i e with their own ways. 영어 말하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라 의미예요. 이렇게 도형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오죠. 이걸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얼핏 보시면 도형의 종류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네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동사라고 제가 쓴건 반듯한 네모 모양이고 그리고 명사라고 쓴건 모서리가 둥근 네모 모양 그리고 화살표 모양처럼 비슷한 형용사가 있고 납작한 동그라미인 부사가 있어요 이네 가지로 영어의 모든 걸다 설명해 볼수 있어요 동사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동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어 문장을 올려놓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문장이 짧거나 문장이 길어도 동사 하나 위에 문장을 그냥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동사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명사는 동사를 하거나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이용해서 단어 덩어리, 새로운 단어 덩어리를 만들 때만 쓰이지 다른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형용사를 볼까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형용사는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어로만 된 짧은 형용사가 있고요 여러 단어를 모아서 형용사의 덩어리를 만든 이렇게 긴 덩어리가 있어요 한 단어로 된 짧은 형용사는 그냥 명사 앞에 딱 꽂아 넣으면 돼요 smart people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 단어로 된 형용사 덩어리는 한 단어로 된 형용사와는 달리 명사의 뒤에서 the teacher close to me 나랑 가까운 선생님 요렇게 뒤에서 붙여주는 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형용사 덩어리들은 딱세 종류만 존재를 해요. 이세 종류만 익숙해지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문장 형태로 된거 People who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사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동사를 좀 줄인 형태, s t u d y i n g 투스 s t 이런 형태로 된 것들도 형용사처럼 쓰여요 people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치사 덩어리예요 in this class 해서 people in this class 이 수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세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공부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사를 볼까요? 납작한 동그라미요 형용사와 비슷해요 그런데 역할이 다른 게 뭐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사는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단어로 된 부사가 있고요. 여러 단어로 뭉쳐진 부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단어로 된 부사는 그냥 설명하고자 하는 말 앞에 붙이면 돼요. like 앞에 really를 붙여서 really like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close to me 앞에 very를 붙여서 very close to me 나랑 아주 가까운 이런 식으로 그냥 해당되는 단어 앞에 붙이면 돼요 그걸 그림에서는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여러 단어로 된 부사 덩어리는 그냥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용사 덩어리들과 마찬가지로 부사 덩어리도 세 가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문장 형태로 된 When they study, 그들이 공부할 때 좋아한다.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좋아한다. In this class, 이 수업 안에서 좋아한다. 이렇게 동사를 설명해 주는 부사 덩어리 형태는 세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Studying English, 무슨 뜻이죠? 모른다 그랬죠? 문장 안에 들어가야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수 있는게 영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사 위에 문장을 한번 올려 볼게요 제가 세개의 동사를 준비했죠 makes, like, feel 첫번째 문장 Studying English makes me happy 영웅부를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자 그러니까 영웅부를 하는 것은 이라는 명사처럼 쓰인 거고요 두번째 문장 People studying English like the teacher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studying English가 이때는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 해서 형용사처럼 쓰여서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마지막 studying English, I feel alive 영어공부를 하면서 나는 살아있음, 뭐 나는 생기가 있음을 느껴 해서요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 돼서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혹은 할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낼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 즉 studying English라는 똑같은 모양이라도 문장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역할과 뜻이 달라져요.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죠. 결국 도형들을 통해서 단어들의 위치와 또그 위치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해 줌으로써 모든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영어를 잘하려면 우리말을 벗어나야 하는데 도형이 그걸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도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